What 아닌 척 말하기가 라는 제목의 곡으로 좋아하는 마음을 숨긴 채 지내왔지만 이젠 내 마음을 고백하고 싶다는 내용의 가사를 담은 곡 Why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음악으로 남아 다가온 봄을 느끼며 우울해하지 마시고 힘내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달달한 분위기의 노래를 만들어 보았다 When 아침에 출근할 때나 주말에 집에서 답답할 때등 산뜻한 기분을 느끼고 싶을 때 들으면 좋지 않을까 Where 자동차나 버스 혹은 길을 걸으면서 Who 남녀노소 누구나 사랑을 원하는 자 How 넘나 설레요